자 오늘 저희가 앉아있는 여기 그래요 국민 라디오 개디오시에서 12시 정각을 알립니다 사실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소개하기에는 너무 짧아 가지고 사연으로 다루지 않으려고 했다가 이와 비슷한 결의 사연이 되게 많이 날아왔어요 저희들이 한번 다뤄서 조금 이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으로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계정이형 경기도사는 22살 남자입니다. 뭐 사연 보낼 겸 고민상담 할겸 혹시나 하고 메일 보내봐요. 때는 바야흐로 1월 22일 새벽 3수 마지막 다군 시험 면접을 앞두고 아 내일 시험은 내가 알아서 하겠지 뭐, 살짝 나 내과네 내일의 일은 미래의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지 현재의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은 네? 뭐가 오케 이야 왜냐면 나도 과거에 내가 저지른 짓을 수습하느라 바쁜데 지금 내가 시험. 하는 행동은 미래의 내가 감당할 일이야 그러니까 음... 지금 나는 박사은 됩니다 너무 힘든 건 미래에 나지 현재의 내가 아니거든 어. 솔직히 배그 유튜브 빨다 빠진 계정형 영상이 오랜만에 올라오더라고요네 아. <웃음> 사연 잘 들어봤고요 오늘 그만합시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어디가세요 근데 오랜만에 보는 계정형 영상인데 갑자기 무슨 술산썰 부모님께 어쩌고 등등 썰이 있길래 오잉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굉장히 아주 많이 재밌어서 여긴 왜광조 하시죠? <웃음> 이거 원래 이렇게 안 쓰여있었는데 제가 바꿨거든요 <웃음> 쭉 정주행하고 여자친구한테 야 자기야 이거 봐봐 내가 보는 유튜버 있는데 이 사람이 21살인가에 결혼했는데 드디어 슬프네 라고 말했는데 여친 반응은 오잉 재밌네 하고 마는 정도였어요 근데 그날 꿈에서 여자친구가 제게 임태기를 들고와서 저기 지 들고와봐. 저 방금 밖에서 자기야 나두 줄이야!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꿈인데도 멘탈 펑펑 터지고 계정영서를 보고 잔 탓인지 꿈 안에서도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도 못하고 있다가 면접 때문에 맞춰놓은 알람에 깨서 아침에 눈을 번쩍 뜨고 아쉬막 꿈! 다행이다 꿈이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뒤 아침에 부랴부랴 준비하고 아침 막 시험을 야무지게 본뒤차 타고 집에 가면서 시험도 끝났겠다 오랜만에 롤 한판 조져야겠다 싶어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싹 돌리고 여자친구한테도 전화해서 어, 자기야. 나 오늘 친구들이랑 PC방 가서 게임 좀 하다가 저녁에 자기 보러 갈게. 했더니 여자친구가 안 돼. 나 만나. 라고 하고 라더라 어? <웃음> <웃음> 외국인이에요? <웃음> 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여자친구 말잘 듣는 성격인데 오늘따라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 싫어. 친구랑 놀 거예요. 왜안 하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개작 개다... <웃음> 너무, 너무 눈치 없는 거 아니에요 사연자분?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여자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오늘 볼 생각 하지마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여자친구랑 1년 만나면서 한 번도 싸운 적 없고 에? 1년씩이나 만나는데요? 와, 1년 그 만나면서 같다. 한 번도 싸운 적 없다 이건 개구합니다 <웃음> 그쵸 예수랑 부처도 만나면 은 종교 문제로 아마 맞짱 뚫고 어? 피한번볼 텐데 이거 1년 동안 사귀면서 한 번도 안 싸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웃음> 부처를 갖다 붙여요 예. 부처를 갖다 붙쳐요부처 야! 뒤에 바퀴벌레 있잖아! 어, 뭐야 이거 뭐야! 어우 미친! 뭐야 이집 드럽네! 어,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친구를 만나서 PC방에 가는 순간에 아, 여자친구한테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떨리는 <웃음> 목소리로 아이! 바퀴발레가 목소리? 또 들어왔잖아! <웃음> <웃음> 어, <미친. 웃음> 뭐야 이거 들리는 거 아니야 우리 목소리? 관심 주면 나간다? 그니까! 원래 진심인 편인가봐. 야, 우리 그럼, 좋았어. 어, 야, 그럼 여기서... 되게 어떨까 어, 여기서 이러고 대기하고 있잖아. 대기하고 있잖아. 동네에 들어올걸? 아 그벌레, 아 귀여워, 귀여워. <웃음> 그벌레 때문에 몰입 다 깨져가지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야, 당장 나한테 와. 좀더 떨리는 느낌이 있잖아. 자기야, 정깐 나한테 와. 아그 자기야, 정깐 나한테 와. 살짝 조광일 느낌 있잖아. 찌릿찌릿. 그치그치그치. 기 그래서 왜 오늘 안 보기 때문에 그랬더니 갑자기 근데 영상 통화가 한통 옵니다. 여자 친구예요. 받았더니 뭔가를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걸 본 순간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두줄 순간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웃음> 아? 이거 코로나 검사 키트인가? 아? 코로나 검사 키트는 이 시국이라서 들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그거 이거 봐 검사 키트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웃음> 이렇게. 제 꿀잼 몰카네 어, 비슷하네 그치 그치 이것도 두 줄이 뜨면 양성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들아 진짜 미안한데 급한 일 생겨가지고 가봐야 될것 같다 라고 하고 김첨지 집 돌아가듯이 부리나케 달려가 보니까 아 진짜 얼마나 많은 어? 생각이 들까? 아, 이렇게 비장하게 앉아 있었던 거야. 잔테기를 음, 하고. <웃음> 현실로 보고 딱든 생각이 어제 형 결혼설 영상이 이유 없이 음. 갑자기 뜬 거랑 꿈꿈게 교차하면서 꿍꿍. 소름이 들더라고요. 여지껏 태어나서 단한 번도 꿈이 현실하고 관련이 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처음으로 예지몽을 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웃음> 첫 예지몽이 임신 꿈. 그러니까 와. 이런 것만 잘 맞아. 맞아. 큰일 날 것들만. 오잘 어, 어, 맞는다니까. 꼭잘 어, 그래 꿈은. 수발놈. 어?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새벽에. 두서없이 글 쓰고 있는데, 여자친구랑 5시간 정도 얘기하고 서로의 생각은 결국 '아 책임지자' 음... 이겁니다. 근데 역시 우리의 썰을 때문에... 응. <웃음> 네 한국의 출산율에 기여하는 김보부입니다 다다음주에 여자친구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는데 그게 신혼여행이 될것 같아요 긍정적이라 좋네 이 사연자분의 고민이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가 큰 고민이라고 하는데 잘! 아! 진짜, 진짜 이게 이거 게이 말고는 없잖아 잘 말고 어떻게 어떻게 할 건데 야너 네. 어떻게 할 거야 나? 잘! 뭐 이렇게 어? 이렇게 앞에 계시면은 그냥 잘 말하면 돼요 잘 말할 수 있는 <웃음> 어, 얼굴이 아닌데요 지금? 한번 잘 말해봐 너무 무서운데요? 엄마 아직 얘기도 안 했어, 엄마. 너돈 때문에 우리 아들 만나는 거지? 너. 어머님. 돈 생각하고 우리 아들 만나는 거면 이쯤에서 물러나. 아. 애기를 가졌다고요, 어머님. 어머 그래. 음. 이쯤에서 물러나. 앉아 주세요. 네. 남다 것까지 하고 사실 진짜 지금껏 본인들의 행동에 따른다고 생각을 해뭐나 같은 경우에 장모님이든 부모님이든 괜찮게 이제 좋은 남자친구로서의 모습 많이 보였기 때문에 완벽했어 완전 근데 엄마가 좋게 봤던 게 그거였어요 집에 갈 때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맨날 데려오셨어요 5년 사귀면서 집에 데려다주지 않은 적이 다섯 번 손가락 다섯 개 안에 뽑기 힘들어 엄청 싸운 날에도 맨그 뒤에서 그냥 한 100m 밖에서 졸졸졸 <웃음> 쫓아가가지고 근데 이건 어합니다 진짜 집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집에 갔잖아 아니 나 집에 못 보내면 은뭐뭐 큰일나요? 아 딸! 여기서 잃으면 안타깝잖아 섭섭하고 그래. 그래서 내가 널 믿었잖아요 자기 어. 자기 그래서 자기 어,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진짜 잘이야 잘아 맞아 아 그리고 이 사연자분한테 또 후기가 왔어요 음 아마 22일인가 이틀 전에 메일 보냈던 것 같은데 24일 월요일에 산부인과를 바로 가서 아기집을 보고 왔어요 네 아, 마음이 예.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양쪽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여자친구 쪽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껏 부효를 많이 하고 나한테 부모님이 거는 기대가 워낙 컸어서 죄책감도 많이 들고 하는데 뭐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러겠죠 그래도 형 영상 썰 보고 용기 많이 얻고 가요 영상들 재밌게 볼게요 음, 이분은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 그러게요 음, 혼전 임신이라는 힘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모든 청년들한테 응원의 한마디 아 드리자고요? 예. 네? 드리자고요? 하려고 아, 그랬는데 안 하려고 그러니까 본인의 결정이니까 후회 없는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뭐라고 조언을 하겠습니까? 그쵸? 죠그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이거 얘기 어, 안 했네. 네. 아, 내가 뭘 먹고 싶다 그러면 바로 준비해. <웃음> 와나 맞아. 이거 진짜 아직도 약간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내가 수박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 저녁에 너가 수박바 사다 준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뭐 수박을 어디서 사옵니까 거기서 어디서든 구해와야지 자 하우스 수박도 안 나올 때였어 그때 사연자분 에이. 이런 거 하나하나가 기억에 다 남습니다 수박빨아도 어디야 이런 아니 이씨. 일단 나가가지고 수박을 구해온다고 라 해야지 수박바 사다줄까? 이게 뭐냐고요 에이. 사연자분 이거 이렇게 어 사오라 그래서 막 나가도 안돼막 나가면은 어디 갔어? 왜안 아. <웃음> <웃음> 개디! 말이 심하시네요. 어주세요 땀띠! <웃음> 개디! Yeah, 모쪼록 잘 살면 you. 되지 않을까? 끝! 아니다, 오늘은 시작! 아, 시작? Yeah, 오~~ 좋 좋아, 보이는 개디오! 아. 그럼 다시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야, 시작! 시작! 헬 me. 뚜 <두 두두 두두>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좀보호가 주세요. 현 <두> 영상 <두두> 봐줘 어! 보호가 주세요. 한번고요